안녕하세요 오늘은 폴더 안에 파일 이름들을 텍스트로 만들어 볼 건데요 파일명을 제출해야 할 때나 또는 개인용 확인용으로 쓸 수도 있고 요즘에 어르신들이 런거 많이 쓰시던데 공 리스트가 없거나 분실했을 때쓸수 있겠네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폴더를 만들어서 파일을 넣어놨는데 제 경우에는 G 드라이브 밑에 다운로드 폴더 밑에 샘플이란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파일이 몇개 없을 때는 눈으로 확인하고 자판 두드려서 써도 되는데 개수가 많으면 귀찮기도 하고 시간도 걸려서 이 방법을 쓰는 게 편합니다. 직접 입력할 때 생기는 누락의 위험이 없기도 하고요. 작업을 하려면 일단 CMD 창을 불러와야 하는데 화면 좌측 하단에 있는 시작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뭔가 입력하는 곳 입력하는 곳에 있는 곳에 써도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키보드 좌측 하단에 있는 깃발 모양 창문 모양 이런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게 윈도우 키예요. 윈도우 키를 누른 채로 알파벳 R 한글로는 기억이 적혀 있는 자판을 눌러주세요.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러보면 이런 실행 창이 뜨는데 여기다가 cmd 를 입력해 줍니다. cmd 여기서 엔터를 눌러도 되고 확인 버튼을 직접 눌러줘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폴더 주소가 써있는데요. 이걸 편의상 최상위로 올려줄 거예요. CD 점점을 입력해줍니다. CD는 Change Directory라고 해서 디렉토리를 이동할 때 쓰는 명령어이고 점점은 한 수준 위로 올린다는 뜻이에요. 해보면 한 수준 위로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뒤쪽에 이제 어드미네이터라는 이름이 사라졌죠. 이제 드라이브 이름 하나만 나올 때까지 cd점점을 계속 입력해줍니다. 입력합니다. cd점점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이름 하나만 보이면 최상위로 올라온 거예요. 최상위로 올라왔으면 내가 원하는 폴더로 이동을 할 건데 아까 만들었던 폴더가 g드라이브니까 g로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드라이브 이름 g를 입력하고 콜론, 우리말로 쌍점을 찍고 엔터를 누르면 드라이브가 G로 이동된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최종 폴더가 있는 주소를 써야 하는데, 하나하나 써도 되지만 불편하니까 복사를 해줍니다. 복사. 복사를 했으면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붙여넣기를 하려면 Ctrl V를 누르는데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되냐면 Ctrl V를 누르면 이게 꺽쇠와 V가 함께 써지는데 엔터를 치면 당연히 안 됩니다 몇 번을 쳐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붙여넣기를 누르면 주소가 써져요 자 엔터 이번에도 안 되는데 뭐 오타가 난건 아니고 아까 디렉토리를 이동하려면 change 디렉토리를 뜻하는 cd 라는 명령어를 입력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어, cd 를 쓰고 한칸 띄고 다시 주소를 붙여넣게 해줍니다 그리고 엔터 이렇게 하면 제가 원하는 주소로 이동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폴더에 있는 파일명을 텍스트로 만들건데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파일명만 나오게 다른 하나는 파일의 경로까지 나오게 하는 걸 한번 해 볼게요. 먼저 파일명만 나오게 합니다. 영어로 트리 t r e e 띄고 슬래시 f 띄고 그 뾰족한 괄호 이제 오른쪽으로 되는 모양을 쓰고 그래서 파일명을 그대로 붙여서 써 주면 돼요. 한글로 써도 되고요. 파일 명만 그리고 텍스트 파일이니까 txt 여기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폴더로 가보면 텍스트 파일이 하나가 생겨 있고 열어보면 파일명이 문서화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다른 방법 잘 쓰진 않겠지만 경로까지 나오게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주소가 그대로 써 있으니까 dir 띄고 슬러시 b 띄고 슬러시 s 띄고 아까처럼 뾰족한 과로 붙여서 파일명을 써줄 거예요. 이번은 경로까지니까 경로까지 그리고 점 txt 엔터. 마찬가지로 여기선 변화가 없고 폴더로 가보면 텍스트 파일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열어보면 이번에는 경로까지, 경로 주소까지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파일명으로 텍스트 만들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